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서 헬스장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이제 보디빌더 장우현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더 가지고 좀 잠을 두여가면서 이제 음식을 좀더 섭취를 했거든요. 작년보다는 좀더 몸이 이제 커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무대를 좀더 빨리 보고 싶긴 해요. 그냥. 뒤쪽을 좀더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 90이나 이제 플러스 90 정도로 이제 체중을 맞추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사이즈나 뭐 볼륨감 아니면은 이제 부족했던 이제 등 강도 같은 거를 좀더 보완해서 이제 무대를 올라갈 생각입니다. 제가 프로카드를 땀으로써 이제 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이제 하루라도 빨리 프로카드를 따서 이제 프로전을 뛰고 싶어요. 그냥 이제 시합 취소된 것까지해서 지금 한 여섯 번 정도 도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섯 번째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래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윗 공기를 좀 마시면서 어, 위에 있는 선수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빨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높은 경쟁력이 높은 선수들하고 좀 붙어보고 싶어요. 이제 첫날 다리 운동을 배우러 갔는데, 2시간 반 동안 다리 운동을 첫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에서 한 다섯 번인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피지컬한 종목 이 있었으면 보디빌딩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때는. 뭐, 돈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이 이제 비인기 종목이기도 하고, 트레이너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돈이 부족해서 이제 막 주말마다 노가다 뛰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좀 힘들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미래보다는 당장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게좀더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어, 사람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정을 줬는데 그만두고 하면은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또 감정을 줘야 돼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점 같은데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다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아마도 아빠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어 힘들어도 지나가다가 이제 자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냥 웃음 나오고 이제 힘이 좀 나고 그러거든요 어 하나의 이제 부스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도 다 똑같은 상상을 할 거예요 자기 전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프로카드 따는 상상도 하고 저도 따고 싶죠 따서 이제 자랑스러운 아빠도 되고 싶고 자랑스러운 남편도 되고 싶고 자랑스러운 이제 4위, 이제 아니면 아들도 되고 싶고 하거든요. 무조건 되고 싶어요, 이번에는. 뭐, 타투를 새겨놓긴 했는데, 이 무대를 밟아보는 것 자체가 제 꿈이거든요. 올림피아를 꼴등을 하든, 아니면 몇 등을 하든, 무조건 그 무대를 밟아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시합 준비한다고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서로서로 이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제가, 도와줄게요. 어, 항상 고맙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어, 프로카드 한 번에 따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좋은 시간도 보내고 여름에도 이제 좀 물놀이도 가고 이제 그러도록 노력해볼게.